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보험,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유병자 보험을 고려하시거나 기존 보험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 보험료를 좀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좀 전달해 주신다면 네, 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런 요령들을 좀 숙지를 하시면 부모님 보험을 좀 준비하시고 아니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을 줄이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3대 진단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3대 진단비가 제일 비싸니까요. 그렇죠. 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3대 진단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3대 진단비를 제가 암 진단비랑 2대 진단비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왜 구분을 했냐면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요. 고혈압 약을 드신다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암담보만큼은 일반 심사로 건강한 사람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로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뭐저희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랑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55세 남성분이 제일 저렴한 유병자 상품 중에 하나인 디비손해보험의335 상품으로 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을 20년 납 90세 만기 우회지 조건으로 월 보험료가 9만 911원이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유병자 상품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반 심사 플랜을 통해서 암보험을 준비하셨을 경우에 같은 조건 똑같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6만 3천 8백 19원이 산출이 됩니다. 같은 보장을 받는 대신에 보험료는 2만 0천 원이나 더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총 납입 기간인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0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는 거죠. 음... 설계사분들이 이거를 가성비 좋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편하게 영업하시기 위해서 일반 유변자 상품으로 한대 모아서 같은 보장인데 거의 2만 0천원 뭐 27,000원, 총액보법률에서 거의 700만원 가까운 돈을 음. 더 내게끔 하거든요. 이 27,000원이면 이대신담금 표시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는 거니까요. 음. 네. 부모님도 들잘 모르세요. 이번에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음. 같은 보장하는데 굳이 비싼 보험료 낼 필요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플랜들을 꼭 활용하셔서 월 부담료를 줄여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드렸고요.